어, 학장은 거의 다다 탔어 회사도 열심히 다니고 있구 알았어 살다 보면 누구나 그런 날이 있다 잠시만요, 지나갈게요 잠시만요 어느 날 갑자기 불행히 몰아치는 것 같은 그런 날한 음... 번만요, 방금 게임 좋아? 만요 없죠? 이쪽으로 오세요 이게 환자분의 MRI 사진이거든요 수술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바로 입원 수업 하세요 김진호 환자분 병실 사용 신청자인데 정당 부탁드릴게요 아 죄송한데 제가 말씀 못 들여가지고요 사실 6긴실이꽉 차서 그런데 인실 사용해도 괜찮으실까요? 감사합니다. 그리고 언제나 주머니가 문제다. 환자분, 휴수실로 이동할게요. 잠시 주무시면 다 끝나요. 환자분, 괜찮으세요? 다 아, 획득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세월함 네. 네, 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치료에 잘 집중해 주셔서 빠르게 회복되셨네요 수고하셨어요 김진씨 납부하실 금액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2년. 당신의 건강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겠습니다.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.